안녕하세요, 민정요가입니다. 네 여러분들, 계속 시청 구독 열심히 해주시고 네, 댓글에 질문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래서 정말 요즘에는 매일매일 유튜브 생각하면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때요? 영상 중에서 가장 최고 인기 영상이 다리찢기 고관절의 깊은 확장 그 자세였었죠. 다리찢기란 말은 저는 좀안 썼으면 좋겠는데 워낙 그 말들을 다, 다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표현은 안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고관절을 깊이 여는 동작을 조금 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려고 합니다. 네, 네, 일명하여 개구리 자세 네, 제가 썸네일에 올려드린 자세 보셨죠? 네, 약간 섹시하기도 한데요. 사실 그 자세 잘안 되는 분도 많거든요. 안쪽 굉장히 많이 당겨요. 그래서 오늘은 단계별로 할수 있도록 해볼게요. 처음부터 저처럼 바로 하시면 좀안쪽에 심하게 당기고 네, 고관절이 뻐근해서 다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네, 유연성 평상시에 골반이 움직이는 각도를 생각을 해보고 처음부터 이렇게 단계별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무리해서 근육과 힘줄을 다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자세를 못 하시더라도 차라리 안 다치는 게더 낫습니다. 네. 자 이제 단계별로 엎드려서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이렇게 다리를 한 다리는 밑으로 길게 뻗어주시고요. 반대 다리는 무릎을 이렇게 굽혀볼게요. 근데 무릎이 골반 높이로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약간 이렇게 45도 정도로 낮춰볼게요. 그리고 지금 왼쪽 발을 오른쪽 무릎 뒤로 가져갔습니다 네. 왼쪽 안쪽 뒤꿈치 부분으로 바닥을 꾹 눌러주세요. 지금 이 부분이죠? 이 안쪽. 뒤꿈치 안쪽 부분, 죠 여기로 누르셔야 돼요. 발가락이 아니고요, 안쪽 뒤꿈치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네. 그대로 팔은 매트 바깥쪽에 갈 정도로 팔꿈치하고 손 사이 그대로 11자로 해서 넓게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왼쪽 안쪽 뒤꿈치로 오른쪽 무릎을 지그시 눌러보세요. 왼쪽 발가락 아니고요. 왼쪽 안쪽 뒤꿈치로 천천히 고뒤 뒷무릎을 누르세요. 들이쉬면서 상체 살짝 위로 들어 올려봅니다. 내쉬면서 배를 당기시고요. 아래로 내려갑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들숨 왼쪽 안쪽 뒤꿈치로 오른쪽 무릎을 힘껏 누르면 상체 천천히 올라올 때 오른쪽 발은 뒤로 길게 뻗어주세요. 내쉬면서 네, 천천히 아래로 내려옵니다. 네. 이렇게 잘하셨고요. 왼 다리 무릎을 펴고 잠시 그대로 편안하게 그리고 왼 다리 안으로 모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반대쪽 오른 다리 가볼게요. 오른쪽 무릎 이렇게 비껴서4 5도 각도 유지한 상태에서 오른쪽 안쪽 뒤꿈치로 왼쪽 뒷무릎을 꾹 누르세요. 네. 발가락 아니고요. 안쪽 뒤꿈치 부분 있죠? 여기로 누르시는 거예요. 여기로. 오른쪽 안쪽 뒤꿈치를 바닥 쪽으로 아래를 향해서 힘을 꾹 누르세요. 네, 들이쉬면서 상체 천천히 올라옵니다. 왼쪽 발끝을 살짝 더 뒤로 뻗어주시고요. 네, 이때 뻐근한 느낌이 어디로 오는지 보세요. 이 뒤쪽에 깊은 엉덩이 안쪽 공간, 고관절 이 바깥쪽 면이거든요. 여기가 좀 뻐근한 느낌이 오실 거예요. 내쉬면서 배를 당기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갑니다. 지금 이 자세에서는 이 안쪽 뒤꿈치를 누르는 힘이 가장 포인트예요. 여기 힘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이거 뭐야? 아무 자극이 없네? 이런 느낌이 나실 수도 있어요. 오른쪽 안쪽 뒤꿈치를 꾹 아래로 누르세요. 오른쪽 뒤꿈치로 왼쪽 무릎을 누르고 있습니다. 들이쉬면서 천천히 위로 왼쪽 다리 살짝 뻗으시고요. 오른쪽 뒤꿈치 한번더 왼쪽 무릎을 꾹 눌러주세요. 뒷무릎이죠? 내쉬면서 배를 당기고 내려갑니다. 네, 이제 잘하셨고요. 오른쪽 발을 무릎을 펴서 편안하게 고관절 쪽 이완하시고 천천히 오른 다리를 안으로 가져와서 모아주세요. 네, 이제 네, 잘하셨고요. 여러분들 어때요?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 골반에서 자극이 되는 쪽 있죠? 그럼 그쪽을 횟수를 조금 더 해볼게요. 지금 두 번씩 했지만 여러분들은 했을 때 고관절이 많이 뻐근하고요. 또 무릎이 닿는 쪽이 더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허리가 뻐근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네, 하고 난 뒤에도 고관절의 자극이 더 오랫동안 남아있는 쪽이 골반의 각도가 잘 열리지 않는 고관절의 공간을 조금 이렇게 교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곳이거든요. 지금 하는 자세들은 골반을 열기도 하지만 골반의 교정의 효과도 있게 됩니다. 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볼게요. 네, 지금 이첫 번째 단계에서 벌써 너무 고관절이 뻐근하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여기까지만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요. 몸이 서서히 열리고 난 다음에 하세요. 처음에 절대로 무리하지 않도록 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제이 담요를 이렇게 접어서 넣어고요 방석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 왼쪽 무릎을 요 위에 올려놨어요. 그 오른쪽 다리는 아까처럼 길게 밑으로 뻗어주세요. 네, 네. 상체 낮추겠습니다. 팔사이즈 이렇게 매트 바깥쪽으로 팔꿈치와 손이 갈 정도로 넓게 벌렸습니다. 이때도 역시 왼쪽 안쪽 뒤꿈치를 바닥으로 꾹 누르면서 들숨에 천천히 상체 일어나세요. 네, 여기까지는 오히려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쉬면서 배를 당기고 아래로 서서히 내려갑니다. 네, 이번에는 오른쪽 발가락을 젖혀서 바닥면으로 꾹 디디시고요. 뒤꿈치를 멀리 밀어내서 오른쪽 무릎이 펴지도록 합니다. 양쪽 손바닥과 팔꿈치 바닥으로 꾹 누르시고요.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어져서 어깨, 등이 무너지지 않도록 합니다. 손바닥과 팔꿈치는 바닥으로 꾹 누르시고요. 오른쪽 발가락 더 아래, 오른쪽 뒤꿈치를 멀리 보내면서 대신에 천천히 상체 올라오세요. 네, 2차 여기까지 가시고요.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왼쪽 무릎을 왼쪽 바깥쪽으로 멀리 보냈다가 안으로. 이때 왼쪽 발끝 뒤꿈치가 들렸다 내렸다 하지 않게 왼쪽 안쪽 뒤꿈치 바닥으로 꾹 누르시고요. 왼쪽 무릎 바깥쪽으로 멀리 보냈다가 살짝 안으로 왼쪽 무릎 바깥쪽으로 멀리 밀어냈다 안으로 지금 이 부분은 움직이거든죠 뒤꿈치가 들리지 않게 하면서 왼쪽 무릎을 바깥쪽으로 멀어졌다가 안으로. 네, 이제 잘하셨어요 좀 이런 단계는 좀 반복을 여러 번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무릎을 너무 이렇게 골반보다 올라가지 않도록 합니다 주의하세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 동작이 큰 의미가 없게 돼요 네, 골반보다 약간 밑으로 무릎이 내려간 상태에서 왼쪽 뒤꿈치가 들리지 않게 하고 왼쪽 무릎 바깥쪽으로 멀어졌다 안으로 멀어졌때 허리, 허리 흔들면 안 돼요. 네. 네, 오른쪽 발등 내려주시고요. 왼쪽 무릎 펴고 왼 다리 아래로 내려보겠습니다. 그대로 숨 고르시고요. 반대쪽으로 가볼게요. 반대쪽 담요 오른쪽 무릎 밑에 놓겠습니다. 네, 또, 오른쪽 무릎이 골반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 안 좋습니다. 이렇게 무릎이, 오른쪽 무릎이 골반보다 더 아래쪽에 있도록 합니다. 오른쪽 안쪽 뒤꿈치를 바닥으로 낮추세요. 손, 팔꿈치하고 손바닥 바닥으로 잘 디디시고요. 오른쪽 뒤꿈치가 들리지 않게 하면서 들숨에 상체 천천히 위로 올라니다 그래서 오른쪽 안쪽 뒤꿈치를 바닥으로 꾹 눌러주세요. 내쉬면서 배를 당기고 아래로 내려오시고요. 이때도 뒤꿈치가 더 들리려고 하는 쪽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 차이를 비교해봅니다. 이제 왼쪽 발가락을 젖혀서 바닥을 들이시고요 왼쪽 뒤꿈치를 멀리 밀어내세요. 오른쪽 안쪽 뒤꿈치 바닥으로 꾹 누르겠습니다. 들이시면서 상체 천천히 위로 올라오세요. 네, 이제 잘하셨고요. 오른쪽 뒤꿈치 들리지 않게 꾹 누르면서 오른쪽 무릎을 바깥쪽으로 더 멀리 보냈다가 안으로 오른쪽 무릎 바깥쪽으로 멀리 밀어냈다 안으로 오른쪽 무릎 멀리 밀어냈다 안으로 계속 왼쪽 발가락도 밑으로 디디시고요. 오른쪽 뒤꿈치가 들리지 않게 하면서 오른쪽 무릎을 멀리 밀어냈다 안으로 약간 자꾸 들리려고 하는 방향이 어딘지 보세요. 그쪽에 골반 쪽 고관절을 조금 더 부드럽게 교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골반 교정을 셀프로 하시는 거예요 하세요. 오른쪽 안쪽 뒤꿈치 계속 누르면서 갔다 왔다. 아까도 불편한 쪽 뒤꿈치가 들리는 쪽을 횟수를 더 많이 해주세요. 네, 이제 오른쪽 무릎을 펴시고요. 상체 내리고 오른 다리 안으로 가져와 볼게요. 하셨습니다. 양쪽 중에 좀 뻐근한 느낌이 나는 쪽이 보통 한쪽이 약간 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좌우의 차이 보이시고요. 양쪽이 다 뻐근한 분들도 많이 있죠.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런 동작은. 지금 담요를 깔아서 한쪽씩 하게 되는 동작은 그렇게 크게 무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횟수 더 많이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제 최종 동작으로 가볼게요. 네, 조금 더 아래로 내리시고, 이게 뒤에 벽을 사용하겠습니다. 네, 무릎을 담요 위에 올려놓으시고요. 이렇게 일명 개구리 자세 있죠? 개구리가 탁 엎어져 있는 그 모양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발바닥을 벽에 붙이세요. 네, 벽에 붙이고, 안쪽 뒤꿈치를 내리세요. 네, 벽에 붙였는데, 이렇게 뒤꿈치가 위로 들려서 올라가거나,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게. 계속 안쪽 뒤꿈치 바닥으로 내려주시고요 이렇게 팔꿈치로 꼭 바닥 누르세요 발꿈치 이때도 이렇게 벌어져서 등 어깨 무너지지 않게 손과 팔꿈치 같은 간격을 유지합니다 네. 양쪽 뒤꿈치 안쪽 부분 있죠 여기를 바닥으로 꾹 누르세요 들리려고 하는 쪽은 더 힘껏 누릅니다 네. 뒤꿈치 안쪽을 누르면 골반 안쪽으로 이렇게 자극이 이렇게 안쪽으로 타고 들어가서 네, 뒤꿈치 안쪽을 누르게 되면 자극이 이렇게 이 면이 확장이 되고요. 뒤쪽에 네, 이쪽 면에도 여기서 어그러져 있던 고관절이 약간씩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서 교정이 되는 거예요. 특히 책상 다리 앉은 자세 이런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이 면을 여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장은 밑으로도 길어지고요. 옆으로도 길어지게 돼요. 그리고 뒤쪽에 지금 이 자세는 특히 이게 잘안 되시더라도 만성적으로 요통이 있으신 분들 다리를 내려가면서 당기고 엉덩이 쪽 모양이 밑으로 많이 쳐져 있고 이런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자세예요. 좌골신경 라인 있죠? 허리에서 엉치를 지나서 이렇게 꼬리 뼈 옆으로 해서 엉덩이에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요 신경 라인이 이쪽으로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자 어때요 여러분들 좀 하실 만해요 네 조금 뻐근하실 거예요 근데 벽 사용하시고요 이렇게 무릎 밑에 담요를 꼭 깔아 놓으세요 담요 사용하지 않으시면요 무릎 까져요 굉장히 무릎 아프거든요 무릎 관절도 약하시고 고관절 약하고 이런 분들은 뭐여잘 벽 사용하시고 무릎 밑에 단뇨 깔아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자세도 좀 꾸준히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한 번에 안된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뻔뻔한데 막 참고 끝까지 계속 더 하고 더 하고 이렇게 해서 염증이 생길 정도로 너무 근육 힘줄을 과도하게 한 번에 너무 많이 욕심 내지 마시고요. 계속 수시로 해주세요. 지금 앉아서 할 때하고 지금 엎드려서 할 때하고는 골반의 각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앉아서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에서 했던 박쥐 자세, 고관절 확장하는 다리 찢기 자세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 나실 거예요. 자극이 되는 부분이 다르거든요. 네, 어때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죠? 네.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여러 번 해주세요. 다리 찢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죠? 계속 이렇게 하시면 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민정요가입니다